면도. 아니 면도할 때 남은 상처나 아, 이렇게 깔끔한 게 말이 돼? 어?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사람이 면도를 아무리 잘해도 상처가 나는 건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마어마한 털보라 칼 면도를 맨날 하고 다니거든요. 심지어 이것도 몇 시간 전에 한 거야. 그래도. 맨날 어디가면 너왜 면도 안하고 왔어? 너왜 면도 안하고 다녀? 이런 소리 맨날 듣는다고 짜증나 근데 문제가 진짜 면도를 할 때마다 진짜 거의 매번 상처가 나요 진짜 크고 작은 상처들이 진짜 맨날 난단 말이야 이렇게 면도하다가 상처 생기잖아 이러면 진짜 배워본 사람만 알아요 진짜 더럽게 아파 진짜 따갑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동 면도기를 썼는데 전동 면도기가 확실히 피부에 자극은 덜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절삭력이 부족해 절삭력이 나 같은 털보한테는아 안돼 하나 많아. 의미가 크게 없어요 전동 면도기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칼면도기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맨날 베이고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면도기 문제인가 싶어서 이런저런 면도기 많이 써봤거든요 뭐 질레서도 쓰고 여러, 여러 다른 브랜드도 많이 써봤는데 저는 그나마 이도르코 제품이 상처가 확실히 좀덜 나긴 하더라고요 이게 부드럽게 밀려 음. 처음에 도르코 만났을 때 진짜 와 이거 진짜 신세계다 싶었어요 근데 사실 뭐 만약에 상처가 다른 면도기로는 평소에 뭐한 10정도가 났어 그냥 도르코로는한 3정도 나는 거야 나긴 나는 거잖아 상처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기뿐만 아니라 쉐이빙 젤크림에도좀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면도 필수품인 쉐이빙 젤 쉐이빙 밤 늘 리뷰해보면서 어떤 게 제일 괜찮은 제품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질레트 퓨전 프로글라이드 사실 얘는 뭐 부모님께서 집에 몇 통씩 맨날 사다 두셔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계속 처음부터 계속 쓰게 됐는데 폼 형태라 그런지 그냥 되게 부드러워요. 무난무난한 느낌? 이게 또 써있을지? 젤이랑 스킨케어가 둘다 된다고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조금 저자극인 건 맞고 거품도 진짜 많이 남고 아무래도 폼이다 보니까 그리고 약간의 쿨링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냥 무난 무난한 제품이야 근데 사실 이 친구로는 저의 상처를 막아내주지 못하더라고요 나같은 털보한테는 살짝 무리가 있다 음. 두번째는 도르코 사실 이 친구는 이거 면도기 사면서 같이 오네라서 그때부터 좀 써보기 시작했는데 얘는 약간 뭐랄까 클렌징 폼 같은 느낌? 비누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써있어요 쉐이빙이랑 클렌징을 동시에 해준대 다 써있어 근데 얘는 약간 뭐랄까 약간 클렌징 폼? 튼징폼을 약간 바르는 느낌? 근데 거기다가 약간 이제 쉐이빙폼의 느낌을 좀 살짝 가미된 느낌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나치짜 좋은 제품이다 좋은 제품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나 같은 털보한테는 살짝 좀 무리다 응. 이 정도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응? <웃음> 근데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면도가 일단 잘 되고 봐야지 상처가 덜 나야지 응. 아 여기까지는 다 약간 쉐이빙폼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걸로는 사실 상처가 줄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검색을 했는데 아 요즘 광고에 이두 제품이 엄청나게 뜨더라고요 근데 또 보니까 후기도 좋아 사실 저는 광고를 잘안 믿는 편인데 그냥 진짜 간절하잖아 맨날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리고 진짜 아프단 말이야 진짜 간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갑을 열게 되더라고요음그 세번째는 이 델링그 델링그 제품인데 이게 진짜 신세계였어요 저는 맨날 클렌징 폼만 쓰다가 이런 밤 형태를 써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광고에서 이렇게 끈적이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광고만 봤을 때는 와 진짜 완전히 피부를 딱 그냥 딱 코팅 되듯이 덮어주는구나 이러면 진짜 면도할 때 피가 안 나겠다 싶어서 그냥 바로 샀는데 아 근데 진짜 그 끈적이는 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밤 형태가 피부를 약간 코팅해 주는 느낌이라서 면도 진짜 잘되더라고요 절쌍력이 진짜 좋아 근데 이델링거의 문제점 유일한 문제점 하나는 진짜 면도 잘 밀리고 피도 덜 나고 하거든요 좋은데 하고 나면 면도한 부위가 너무 화끈화끈거리고 시뻘게 져 있는거야 진짜 뭐 한두 시간은 계속 시뻘게 부어있어요 제가 피부가 조금 민감한 편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뭐 다들 후기를 보면 진짜 좋더라고 좋다고 하는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는 아쉽게도 지금 계속 못 쓰고 있고 그래서 또 계속 검색을 했는데 그러다가 나온 게바버501이 제품이에요 바버 501은 사실 라인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딱 이목을 집중시킨 게 시카, 병풀추출물 이게 진정 효과에 진짜 좋잖아요 뭐 얼굴에 스킨케어 제품에도 시카 들어가서 저는 무조건 썼는데 쉐이빙 밤에 시카가 들어올 때 어쩔 수가 없잖아 살 수밖에 없지 쉐이빙 폼은 사실 폼이다 보니까 얼굴에다 덥잖아요 흰색 거품으로 이러다 보니까 수염이 잘안 보여 그래서 꼼꼼하게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염이 없는 부위까지도 칼이 닿는단 말이야 이러면 자극을 줄수 밖에 없어 근데 이 쉐이빙 밤은 투명해 사실 바보 5 0 1이나 델링은 둘다면도 진짜 잘 돼요 이게 밤, 밤 형태다 보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투명하다 보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면도하기 너무 좋은 거야 이러다 보니까 피가 더안 나는 건 너무, 너무 당연한 거고 수염이 없는 자리에도 자극을 안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이걸 정착했어요 이게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 면도템입니다 음. 지금까지 쉐이빙 폼, 폼만 주구장창 썼는데 쉐이빙 밤을 쓰고 나니까 신세계인거야 세상은 넓고 좋은 제품 너무 많습니다 음. 다 써봐야 돼요 사실 이렇게 면도하면서 고생하기 싫으면 그냥 이렇게 기르면 돼요 음. 어마마하이 길죠? <웃음> 근데 저는 사실 수염이 있는 게 깔끔한 느낌을 줄수 없어서도 있지만 이게 저는 약간 아직은 나이가 그럴 수도 있지만 살짝 조금 늙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아니다 싶어서 그때 바로 잘랐는데 심지어 저러고 다닌 것도 3년 전이었다고 23살 때 저러고 다녔어요 2 3살에 수염 저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솔직히 음. 어쨌든 지금 계속 면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냥 우리 모두 최대한 안 아프게 음. 트러블 안 생기고 최대한 피안 보게 하면서 면도하고 다닙시다 음. 우리 코리안 남자잖아 코리안 남자는 뭐야? 깔끔한 이미지 아닙니까? 깔끔한 이미지 음, 물론 사람마다 추구하는 것은 다르겠지만 코리아 남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조금 깔끔한 이미지다 이거야 아 이렇게 레이저 제보 해야 되나? <웃음>